에휴... 에휴... 수능 성적표도 나왔고... 이제 정시 넣을 학교를 정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음... 음. 뭘 그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응? 야! 선생님! 이제 저도 대학교에 가야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어떤 학과를 선택해야 할지 너무 고민이에요 어떤 걸 공부하는지도 잘 모르는데 지금 잘못 선택했다가는 후회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1학년 때 여러 전공을 탐색해 볼수 있는 전공자유선택 차의과학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은 어때요? 전공자유선택이요? 선생님 전공자유선택이 도대체 뭐예요? 올해 2023학년도 차의과학대학교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선택은 입학 후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간호대학, 약학대학을 제외한 9개 학과를 미래융합대학이라는 이름으로 통합 선발한다는 것입니다. 즉 1학년 때 직접 모든 전공을 탐색해보고 본인에게 가장 알맞은 전공을 2학년 때 선택합니다. 각 전공에는 인원 제한도 없어서 얼마든지 원하는 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럼 학과는 뭐가 있나요? 노화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유전자 세포 조직 재생 연구를 하는 세포 유전자 재생 의학 전공이 있고요. 바이오 의학과 바이오 식품 산업 분야의 가치 창출에 초점을 맞춘 바이오 식 의학학 전공도 있고요. 음, 그러면 요즘 인공지능이 핫하잖아요. 그런 것도 혹시 있나요? 그럼요. 보건의료분야 관련 인공지능과 데이터과학의 전문 역량을 갖추길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AI 의료 데이터학 전공도 있고 생물정보학과 인공지능이 접목된 의생명과학 관련 전공인 시스템 생명과학 전공이 있어요. 인공지능도 그렇고 디지털 사회잖아요? 맞아요. 디지털 기술로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전반에 변화가 생겼는데 디지털 보건의료 전공은 이런 변화를 아우르는 통섭적 지식을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원래 유명한 학과였는데 현대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 건강관리 방안을 책임지는 전공은 뭔지 혹시 알아요? 응? 알아요, 선생님. 수의, 수의, 스포츠 의학, 맞죠? 잘안 해요. 혹시 다른 전공 중에도 관심 있는 거 있어요? 음, 선생님이 먼저 알려주신 것들이 이과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데 혹시 기획, 회계, 인사 그런 인문계 인기 전공이나 마케팅, 뭐 광고, 아, 영상, 영상도 요새 핫한데. 이런 멋있는 것들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럼요. 회계나 재무는 경영학 전공이 있고 광고 영상 컨텐츠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 전공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 우리 승희처럼 고민이 많은 친구들이 많잖아요? 이런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응용심리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심리학 전공도 있어요. 와, 1학년 때 이렇게 다양한 전공을 체험할 수 있는 건가요? 맞아요. 관심 있는 분야를 미리 탐색해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차의과학대학교의 미래융합대학이에요. 바이오식의학학, AI의료데이터학, 그리고 심리학, 경영학까지 제가 고민하던 학과들, 인기 많은 문과, 이과학과들이 다 있네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었는데 잘 됐다. <웃음> 승희는 자연계든인문계든 가리지도 않고 참 호기심도 많군요. 음, 제가 좀 자연계 인문계 통합형 인재라서요. <웃음> <웃음> 선생님 선생님 근데 제가 이번에 탐구 영역 하나를 좀못 봤는데 이렇게 좋은 미래융합대학에 제가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원할 수 있을지 없을지 수능시험 반영 비율을 한번 살펴볼까요? 미래융합대학은 수학, 영어 과목이 필수고 국어와 탐구 영역이 선택 반영이라서 이번 수능에서 약간의 실수를 했더라도 좀더 유리한 과목을 활용하면 되니까 괜찮아요. 게다가 탐구 영역은 사회와 과학 구분 없이 한 과목만 선택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잘본 과목이 있다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음, 그건 정말 다행이네요. 그런데 하나 더 걱정되는 게 있어요. 이번에 제가 생각보다 수학 과목의 표준점수가 너무 낮게 나왔어요. 어려운 걸 많이 틀려서 그런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수학이 이번 정시의 핵심이라던데 어떡하죠? 미래융합대학은 국어, 수학, 탐구 모두 100분위를 반영하기 때문에 표준 점수에 대한 부담이 덜한 것도 장점이에요. 그래서 표준 점수를 활용하거나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함께 활용하는 학교들보다는 훨씬 알기도 쉽고 표준 점수에 대한 부담도 적을 거예요. 아, 백분위를 사용을 하는구나. 계산하기도 쉽고 정말 편리하네요. 자신의 성적표 분석이 어느 정도 끝났으면 이제 전년도 입시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작년에는 학과별로 뽑았긴 하지만. 올해는 통합으로 선발하니까 총 선발 인원을 합쳐서 보면 돼요 원래 정시에서 126명을 뽑기로 했는데 수시 2월 인원이 2월 돼서 144명이나 뽑았어요 충원 합격 인원도 대기번호 163번까지 합격됐으니 등록 마지막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겠죠? 그런데 선생님 올해도 394명이나 신입생을 선발한다는데 제가 2학년이 돼서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죠? 그건 왜 걱정해요? 어? 아니 전공 자유 선택을 하는 다른 학교들이 있잖아요 인기학과에 사람이 너무 몰리면 1학년 성적순으로 자르는 학교도 있다던데 차의과학대학교 미래융합대학에서는 전공별 인원 제한이 없어서 무조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 무조건! 무조건 갈수 있다! 하! 와! 이제 걱정을 좀 덜었나요? 네, 선생님. 덕분에 미래융합대학에서 제 대학생활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지원을 마음먹었더니 정시 모집요강에서 궁금한 게 점점 많아지는데 혹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가요? 오늘 선생님이 알려준 것들 말고도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차의과학대학교 입학 안내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입학팀으로 전화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릴 거예요. 혹시나 조금이라도 모르는 점이 생기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꼭 입학팀과 상담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도 안녕. 저는 이제 원서 넣으러 갈 거예요. 차이과 약대학교 최고다.